희철이네. 신동학. 피시방! 둘, 응. 셋! 이게 하... 뭐야? 아 이거는 뭐.. 진짜 이건.. 야. 야. 아! 루다! 광수 선배님이랑.. 그렇네! 예, 응. 정답! 정답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우리 레드 1 7로 <웃음> 우와! 다 우와! 우와. 우와. <웃음> <웃음> 맞네? 아, 맞다. 그러니까. 그래 우리 옆에서 즐겁네요.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 앉아서 자. 벌칙 아니야 이 정도면? 자, 우리 루다가 시계분도 이렇게 먹방 아, 음. 자, 지금부터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. 진짜 맛있다. 뭐에? 자, 뭘 드셔보실 거예요? 제가 김말을 두 마나 먹었는데요. 네. 정말 맛있네요. 냄세요 음, 누구세요? <웃음> 누구세요? <웃음> 자 개인기. 성대모사 시기네. 모창 이런 거 있어요? 아니 뭐 자동차 소리 모르, 뭐 이런 거 갑자기 자동차 <웃음> 소리 <웃음> 오도가이소리? 오도가이소리! 시작! 음음 조현! 방귀! 음 방귀 네. 냄새나! 방귀 꼈지 너! <웃음> 어이 정도 물방귀인데? 자 여름이 먹고 싶어? <웃음> 네! 어 그럼 하나 드세요 그냥 먹으면 되지 먹고 싶으면 조현이 먹고 싶어요? <웃음> 네 개인기 한번... <웃음> <웃음> 어, 야, 너무 가만히 있으면 손손손아어아어또 이렇게 착해 엄마 아, 어, 좀 배워요. 야 개미. 그냥 먹음 되지 아, 먹고 싶으면 <웃음> 냄새만 한번 맡아 보면 안 돼? 아 맛있겠다. <웃음> 튀김이 진짜 맛있어. 와! 튀김 맛집이야. 그냥 먹자. 뭐. <웃음> 튀김이 미쳤어. 자,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더 준비했어요. 자, 더 주세요. 아이고. 너무. 이 젓듯이 는데요 먹었는데? 아네 제가 또 난리나죠 자 여러분 기다리세요 자 잠깐만 조연씨 응. 음. 인서트 좀 찍을게요 잠시만요 잠깐 내려 놓으세요 여기다 너무 맛있어서 네. 이거 뭐예요 이거 야 먹기 전에 인서트를 따야지 이게 뭐 <웃음> 기다리세요 제가 또 찍어 드릴게요 응, 음, 너무 맛있어서 자, 그러면 신동아 조연이가 먹는 것까지 하나 따고 오케이, 이렇게 와서 루다 여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와서 봉상이 입속까지 다 찍어버려 오케이, 자. 자 먼저 조연이부터 입술. 맛있게 먹어줘야 돼 이거 너, 너가 먹던 거 아니야? 새끼 먹던 거를 남기네, 이자너먹을까 <웃음> 음! 음! 음! 음! 음! 음! 음! 음! 음! 쭈꾸러워 쭈꾸워 <웃음> 음, 음, 음, 맛이 버리. 어때? 응응 음. 음. 나도? 응, 음. 음. 머리 때문에 아 먹는 거 이쁘다 <웃음> <웃음> 아! 저희도 버려야 돼 여러분 맛있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<웃음> 선물이 스피커랑 아 이어폰 와 블루투스 이어폰 와 그러면 제일 많이 버틴 사람부터 가져가고 싶은 선물 가져가게 하자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어1 2 3 2 좋았어. 오케이 가자. 사람 별로 없는 데 가야지. 여기쯤 내려서 숨어 있을까? 나좋아요 우와. 진짜 크다. 여기도 사람이 있거든요. 잘 따라오세요. 네, 뭐, 이어디 어, 나는 여기 이런데 바로, 들어가야 바로 들어가야 그냥 어 그냥 <웃음> 튕거같 나는 버림받았나 봐너얘 <웃음> 가르쳐줘 아, 안돼 아, 아, 아, 네. 여사람 어차피 존버라서 음. 누굴 죽일 필요가 없어 근데 에이. 원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총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총이 있어도 잡질 못해요 총이 있어도 잡지를 못해요 원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아, 되게 아, 스타일이 아. 여긴 거칠게 하고 아. 두 분은 부드럽게 하는 근데 저 아무것도 없어야지 침하게 하고 여기는 게임을 하면 사람의 성격을 약간 좀 대변하는 거. 아, 음. 아! 아! 아! 아! 아! 아 어, 아악! 무슨 왜 들어와! 님들 어미. 요 어... 은근 박빙인데? 지금 아, 다들 진짜 꼬로한 자리만 있어서 찾을 수가 없는 자리야 <목소리> 아, 내가 참을성이 없어서 나가서 막, 막 싸우고 싶고 싸우고 싶어요? <목소리> 싸우고 도 싶은데 죽으면 또안 돼요 <웃음> 완전 여포라 조심해, 이제 애들이 있을 수 있어 <목소리> 응. 어, 무서워 만 네, 뭐야 자, 애들이 게임을 잘 하긴 하는 애들인데, 할만해요. 달려봐. 어딨어? 자, 팀원을 도망, 버리고 도망치던지. <웃음> 치던지. <아이씨. 웃음> 도망가. 여기 치 아, 짜증나. 아 게임을 하면 사람의 성격을 약간 좀 배변하는. 네, 네, 네. 여기 있었네. 이거. 누나님 도망쳐야 돼. 맞네. 두껍다. 전멸. 완전 무서워. <웃음> 졌다? 너네 둘이서 1, 2 등만 정하면 돼. 좋았어. 우와, 뭐 그래? 그랬구나. 음, 그럼 너 죽이면 자, 돼. 자 여기도 생윤씨가 여기 등수 있거든요. 여름은 가. 어디로요? 가, 가, 앞으로요. 둘다3등 어, 확정. 3 등. 이니까막 가요? 가, 막 가. 운명, 운명. 막 가. 내가 1등하게 네. 그런데 여름이가 게임 제일 못 한다더니 여름이가 제로레 있는데. <웃음> 그러니까, 그러니까 아니 은근히. 난 몰라서 그래. 잘하네. 얼마나 <웃음> 모이는 거, 거 아니야? 얼마 <웃음> 아, 근데 자리가 너무 좋아. 딱 출레이어가 플레이어 없는 거, 거 아니야? 둘 말고? 어 돼. 둘이 있어. 둘이 붙는 거예요, 경쟁이니까 위치 봐얘치나 둘이 경쟁이지? <웃음> 아 그러네 둘, 둘 아, 함께 아니 하는 게 아니에요. 오빠가 오빠 죽여도 되는 거아 <웃음> 오빠 죽여도 되는 거아니안 죽여도 뭐라고? 칠은 안돼 칠은 내서 <웃음> 지금 뒤키겠다 <웃음> 아, 아, 다여 왔어 여 왔어 올라올라 올라가요?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요? 네 어디로 올라와? 야 올라갈 줄 모르는 애가 제 버티고 있 올라갈지도 모르는 애가 제로레 버티 입고 있어. 어? 여름이 캐릭터가 그거야. 뭘시킬 어, 있어 맞다. 어, 어눈 맞혔어. 제도 초보야 심지어 야 쏴버려. 나서라 수락. 어 제도 쫄지 몰라. 한번깐만 오케이. 어떻게? 어, 아 아파. 어떻게? 알알알 알. 근데 맞으면 없어. 나 총알 없어. 오빠 말인 총알 없어요. 주먹 주먹 주먹. 총알 없어요. 주먹 어떻게 해요?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주먹을 쥐고. <웃음> 여러아 아니 진짜 죽는 거알고어 <웃음> 형도 상관없네 자 이거 뭐고네 발밖에 없다 요아진 조심히 싸. 아네 발밖에 없어 네. 자, 자, 야, 형 상금이 1억 걸렸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<웃음> 야 가야된다 <웃음> 가야된다 야, 돼. 가야 야, 돼. 가야 <웃음> 돼. 야 돼. 이제 둘중 누가 먼저 죽느냐 상금 1억이에요 이거 죽으면 와, 1등 했으면 좋겠다 이만할 거. 이거 어고 되나? Incap, 오 여섯 점! 오 여섯 점! 어디 아, 어디! 어머 이머 어머 어머! 동이 형이 역시 게임을 좀더 해봐서 oh 아! 아! 하드위만! 으파 어디 있어요? 어디서 toutes... Grant... 네, 너 살릴 수 있다는데? 여름아? 어디 서어너살릴 살려! 야 여름이가 이기겠다! 아무 생각 없는 게 나아! 여름이 이등이야 거기 있었지 <웃음> 아니야 야 끝까지 해봐 너 1등 할 수도 있어 내 아, 침은 살릴 수 있을 텐데 좀. 얘, 얘 궁극기 아이템 먹는 거거든? 근데 조금 단점 있어 저게에게 <놀라> 네 위치를 알리는 거 네? <놀라> 네? <놀라> <놀라> <놀라> 그게 단점이야 아니, <빨리> 끝내고 싶어서 저게에게 <놀라> <놀라> <놀라> <놀라> 너의 위치를 <놀라> 알리지 <놀라> 뒤를 보고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총이 필요하잖아 기다려 기다려 빨리 먹고 어, 빨리 왔다, 왔다, 왔다, 빨리 왔어 빨리 왔어 빨리 왔어 빨리 왔어 빨리 왔어 빨리 왔어 야 이거 조연이가 죽였다 저게에게 네 위치를 알리는 거 자, 여름이 승리! 예! 자, 예! 자 여름 부터 상품을 야, 잠깐만, 잠깐만 이제 여름이가 뭘 고르냐에 따라서 나, 다음, 나. 사람, 나. 낮이 다음 사람, 낮지 다음 사람 이등 자, 가운데로 <웃음> 자, 자 가운데로. 여름이 여름이 부터 음. 자, 건강과 비루 어? 가지미냐 자, 이건 또 게임 세트예요 마우스와 번지와 음. 어, 이어세까지 네. 자, 이거 무선 이어폰이에요 아, 자, 5초 만에 그래. 안 고르시면 그래. 패스예요 네. 5, 5 4이3 4, 3, 2, 음. 2 음. 1 네. 네. <웃음> 네, 네, 네. 오케이, 네, 네. 뭐, 여름이 이거? 뭐. 이름? 이거 이거? 아니에요? 이거 이거 에요 <웃음> 이거? <웃음> 아, 나? 이거 이거 이거? 내 전화번호? 본퀴즈요. 본퀴즈요. 본퀴즈 자, 여름이 <웃음> 축하합니다. 자, 루다는? 자, 자, 자, 둘 중에 어떤 세트를? <웃음> 아니, 제가 이거 방금 꼈던 거죠? 네, 맞아요. 꼈으니까 좋더라고요. 어 음, 맞아, 맞아. 저를 아 꼈던 음. 이걸로 고르겠어 이거 세개 세트예요. 진짜요? 아 꼈던 거? 그럼 저거 뽑아가셔야 돼요. 뽑아가셔야 돼요. 편지 그리고 이어세까지 오 예! 오! 예! 오! 예! 자 마지막으로 자, 자 우리 조연이 조연이는 자, 어떤 걸 선택할까요? 컴백이 네.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. 자, 건강하라는 의미에서 상이는 <웃음> 두개 먹어야 된대요 네. 어, 언 건강을 챙겨야지 어. 어, 그거 드시면 어떻게 돈내세요 어? 아, 아직 상 받은 거아니죠아 <웃음> <오>, 맛있다 <맞아. 웃음> 진짜? 음. 집으로 따로 보내드릴 건데 그 자. 홍삼만 고르시겠습니까?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뭐야 갑자기 나왔나 <웃음> <웃음> 축하합니다 장난 <아이고, 웃음> <아이고, 웃음> 녀석이네 저거 이거 맞아. 공상이 그래도 알바비로 우리가 아, 뭐 많이 아, 못 챙겨주니까 이거 구로 제가 자, 자 대표님 구로거도 전나 모르겠네 자 오늘 우리 음. 사실 희철이네 신동한 PC방이 마지막 회에요 맞아요 오. 오. 아유, 오, 아쉬워. 아쉽다 아쉬워 왜 너가 아쉽냐? 우리가 아쉬워요. 노단 <웃음> 씨 오늘 어떠셨나요?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. 다음에 시즌 2에서는 제가 어? MC로 MC로. 오 진짜? 노단에 신동일가 하강으로 뭐야? 야 우리, 우리 야 우리 야가 나네 야 내가 나는 뭐야? 야노단네 신동일가 하강으로 빛철이네 신동아 피시방. s o fancy, which is a fancy way of saying nice. Stylish on the outside. Savage on the inside. Legion by Lenovo.